네 안녕하세요 음, 오랜만에 는 아닌가요? <웃음> 네 오늘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이보스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왔고요 어제는 부산에 있는 네이버를 다녀와서 음, 되게 많은 창업자들을 또 만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자꾸 그 유튜브에 있는 여타 다른 쇼핑몰을 해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왜 자꾸 쇼핑몰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에 대해서 너무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그냥 음, 화면 안 켜놓고 그냥 편하게 한번 혼자 얘기를 해보려고 켰는데요 저는 사실 웹디자이너 출신이에요 그래서 웹디자인도 굉장히 오래 했고 그리고 이베이코리아라고 하는 지마켓 옥션 교육센터에서 쇼핑몰에 대해 가지고 좀더 전문적으로 알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창업자들을 만났었는데 사실 그때도 그리고 웹디자인을 하면서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저한테 맡길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 쇼핑몰 사업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쇼핑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옷가게를 지금 30년째 하고 계시는데 어, 저희 어머니는 사실 이제는 서울에 오셔 가지고 물건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경상도 저 김천이라고 하는 그 곳에 저희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있으시다 보니까 서울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시면서 매일 물건을 하셨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서울을 안가시더라고요 엄마 왜 안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음뭐 전화하면 뭐 삼촌이 다 해서 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체에다 전화를 하시면 어머니는 다 그냥 일단 물건 가지고 와서 팔리면 또 돈을 주시는 굉장히 엄청난 이제 셀러로 또 아니면 좀 인정받는 분으로 좀 되신 거죠 오랫동안 하셨고 한 자리에서만 그렇게 유지하셨으니까 가능했던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컴퓨터를 하고 있고 어 쇼핑몰 을 하기 굉장히 쉬운 의류 쇼핑몰 을 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의 사람인 거죠 근데 저도 음 불과 이베이를 다닐 때에도 저는 쇼핑몰 하지 말라고들 얘기를 했어요 정말 큰 결심하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할 생각 없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불경기일수록 호황기는 사실 쇼핑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싼 물건들을 많이들 찾으시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최저가로 검색하면 누구나 사실 도매 가격보다 더싼 가격의 물건들을 살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시장 안에 어찌 보면은 굉장히 물건을 싸게 판다는 거는 되게 싸게 들여 왔기 때문에 싸게 또팔수있다는 얘기거든요 규모의 경제로 움직이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돼서 굉장히 많은 창업자들이 들어와 있고 어차피 여기도 이미 과부하가 됐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쇼핑몰을 하라고 가장 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거는 국세청 자료에 들어가게 되면 아니다 아니다 어,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어, 이커머스에 있는 그 매출액 규모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2015년도에는 뭐 연간 우리가 거래액이 54조 원이었다면 지금은 월간 거래액이 8조 8천억 원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뭐 8조 8천억 원이면 9천억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 8조 8천억 구조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위로 해보면 10조가 이미 너무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만 보고 놓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계속해서 커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커머스 시장입니다. 그리고 뭐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창업자들이 생성이 되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 굉장히 많은 경쟁들이 이제 또 심화가 될수 있는 시장이기는 하죠. 그치만 그만큼 이제 이 고객들도 살 만큼 물건들은 다 사봤어요 인터넷에 파는 물건들 대부분 다 사봤고 내, 내 삶에 또 필요한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많이들 구매하는 패턴들을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희소성 있는 상품들 그리고 이한명의 어떠한 하나의 개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는 다 다르죠 그리고 취미도 다 다를 거고 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도 굉장히 다 다를 거예요 이런 독 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굉장히 노말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시간이 이제 뭐워라벨이라란 워라벨, 얘기를 나올 만큼 이제 일과 나의 삶이 분리가 되는 시기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취미를 개발을 못했지만 이제는 여가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취미를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해서 어? 내가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물건들은 없을까? 내가 좀더 오늘 하루를 위안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상품들은 없을까? 좀더 이쁜 쓰레기는 없어? 내가 사진 찍었을 때좀더 이쁘게 나올 수 있는 만한 상품들은 없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게 되죠. 되게 신기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쇼핑몰에 하나가 생기게 되면 이 캐릭터를 좋아해주는 고객들도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쇼핑몰은 다양해져야 되고 무조건 큰 사이즈의 쇼핑몰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작은 사이트 이어도 되고 뭐월매출이 200이든 300이든 나도 상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내가 쇼핑몰만 전업을 한다면 라 사실 이것보다 매출액은 훨씬 더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부업으로 한다 아니면 또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한 달에 뭐월 100만원 정도는 주머니에 챙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세컨 사이트 정도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업 강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영업일 한 20일,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한 10일 정도로 강의를 해요. 그러면 좀 남는 날들도 있겠죠. 그 난, 남는 날에는 강의도 많이 하지만 뭐 강의 준비를 많이 하지만 어, 어느 정도 남는 시간에는 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사실 홈페이지 웹디자인 사업을 했었지만 이게 끝이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을이 됐어야 됐고 되게 이렇게 상품은 사실 배송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굉장히... 사실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후기를 남겨줬을 때또 피드백을 보면서 또 다른 상품을 또 개발해야 을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저는 어찌 보면 웹디자인 할 때보다는 쇼핑몰 하면서는 좀더 스트레스는 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밤도 덜 새고요 그래서 저는 부업으로 제 쇼핑몰을 또 운영을 하고 있죠 막, 막, 막 다들 아시다시피 뭐 명함을 팔고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물론 전업으로 하게 되면 정말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요 어, 모든 매체들을 이용해서 을 판매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월1 0만원 이상은 벌어야지 주머니에 적어도 한 300만원은 챙길 수가 있는 게 온라인 쇼핑몰의 마진율이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업을 한다고 라 하면 좀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지만 뭐 쇼핑몰을 내가 지금 조금 회사를 다니면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작은 몰이지만 좀더 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좀잘 나가는 상품인데 뭐 들여와 가지고 팔수 있다. 내가 영어를 좀 잘해. 그렇다면, 뭐,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상품 중에서 좀 괜찮은 것만 셀렉해가지고 수입해서 판매를 하든, 아니면 한국에 있는 괜찮은 상품들을 미국에다가 갔다가 팔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뭐, 11번가나 지마켓이나 뭐, 이런데에 뭐, 핫딜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30% 정도 되게 싸요. 화장품이. 그러면 그렇게 한 뭐, 30%든 50%든 굉장히 싼, 상, 싼 가격에 상품을 산 다음에, 그걸 해외에다가 또 팔아볼 수도 있고 굉장히 뭐 방법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채널에서 보시다시피 뭐 쇼핑몰 창업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저는 공감하지는 못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찍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쇼핑몰 하시게 되면 좀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뭐 1년 정도는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지도 많이 들어보시고 테스트도 많이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거를 부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좀더 재미있게 할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이드의 상품들을 가져다가 살아보고 상품을 공유하는 거죠. 어찌 보면 나의 삶을 공유하는 그런 쇼핑몰들로 운영을 하면서 어, 시작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쇼핑몰은 사실 스마트 스토어여 가지고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 강의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든 주부이든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집에서 뭐 지금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으시든 쇼핑몰을 하나 시작을 해보시고 미래시장은 어차피 인, 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기승전 커머스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경험을 한다는 라것 자체로는 저는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좀더 체계적이고 좀더잘팔수 있는 방법을 좀더 많이들 강의를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자주 이렇게 소통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